오늘 소개드릴 것은 19년 3월 위치별 용병의 등급표와 리세마라 순위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브라운더스트는 5성 용병이 구강이 되어 대게 투입하는 데 무려 2개월이나 걸리고 전설 용병은 5개월 가까이 걸린답니다. 게다가 메타도 잘 바뀌는 편이어서 인기 용병을 키워놓으니 현메타와 맞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상위 500명의 용병 대 구성을 일일이 집계한 통계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1편에서는 2월 현재 용병 등급표 리세마라 순위를 말씀드리고요. 다음주 2편에서는 챌린저, 루비, 사파이어 등급의 주요 용병 조합과 카운터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병의 등급표는 비쉐지 매트릭스로 말씀드릴 텐데요 스타 구역은 기용률이 높고 계속 기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용병들입니다 캐스턴마크 구역은 기용률이 높지만 근래 하락하는 용병 캐시카우 구역은 꾸준히 쓰이고 있는 용병 도그는 기용률이 낮고 하락 추세인 용병 다크홀스는 기용률이 낮았지만 갑자기 급상승하고 있는 용병입니다 투자하실 용병은 스타, 캐시카우가 되겠고 다크홀스는 이미 용병풀이 괜찮으신 분들이 투자하시면 될 듯합니다. 우선 더미 방어형부터 보겠습니다. 스타 자리에 있는 용병은 역시 말이 필요 없는 루시우스입니다. 안 그래도 고용률이 높은데 요즘에도 점차 높아지고 있네요. 정말 루시우스는 다른 대체 용병이 없고 현재 메타 고착의 원인이 되는 영웅이 아닐런지 싶습니다. 그 다음은 다크홀스 자리에 있는 용병 마모니르와 루디아입니다. 두 용병 모두 이번 2월 28일 업데이트의 주인공입니다. 마모니르는 10강 기준으로 에너지가드 회복률이 20에서 30%로 향상되었고요 그리고 지소피의 면역에서 해로운 효과 면역으로 바뀌면서 탱킹 능력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현재 마모니르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것은 10강 에딘, 10강 팔제, 6강 이상 레비아 뿐이기 때문에 기존 더미 자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 나온 용병인 아이돌링과 함께 새로운 덱 조합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루디아는 알렉이나 드웬 등 비주류 딜러들에게는 잘죽지만 현재 대세 용병인 에딘, 발제, 아나스타샤, 폭시에는 데미지를 안했기 때문에 더미 자리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두 용병이 주로 아르칸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릴리아는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도발적 방어형은 최근 기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세이르가 퀘스천마크에 있습니다. 최근 아무런 피해 없이 세이르를 죽일 수 있는 비르미나와 벨페른 등의 해요금 딜러진의 기용률 증가로 기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높은 탱킹 능력과 적 딜러를 같이 데려갈 수 있는 아론은 꾸준한 기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가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기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스타 쪽에는 월야와 라우라가 있습니다. 이두명의 용병은 따로 써도 좋지만 월야의 더미라인 도발에 라우라가 감전 버프를 걸어줌으로써 적 딜러를 같이 죽일 수 있습니다. 월야는 이번에 보셨던 도발 방어용의 세이르 자리에 대체되고 있습니다. 벨리아스의 기용률은 14.4%로 꾸준한 기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메리, 테미스는 현재 두줄 파워덱 메타에 맞지 않아 점차 기용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경우에는 최근 아이돌린 신규 캐릭의 등장으로 그란닐트 기용 단장님들의 약 7%가 요한에서 아이돌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크호스 구간에는 아이돌린이 있는데요 신규로 패치되자마자 기용률이 5.8%로 상승했습니다 아이돌링 기용 단장님의 약 88%는 마모니르와 함께 사용하였고요 6%는 그라닐트와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딜러 및 마법 용병들을 보겠습니다 현재 스타구역에는 폭시, 비람이나 에딘이 있습니다 폭시의 경우 대부분의 건너팀 딜러 대비 상위 호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비레미나는 현재 더미라인을 빠르게 없애는 철거 용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딘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마모니르, 아이돌린 조합 때문에 마모니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딜러로 에딘 기용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카우 구간에는 한야, 진, 세토, 에드윈 등이 꾸준히 기용되고 있고요 퀘스천마크에는 발제, 아나스타샤, 아스모드, 벨페른의 기용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발제의 경우 카운터인 월야, 라우라 조합이 스타 조합으로 증가하다 보니 자연스레 기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모드는 최근 해우면 용병을 맨 앞에 설정함으로써 아스모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파이법이 생겨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벨페룬과 아나스타샤는 최근 상향된 레비아의 기용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나 현메타에 맞는 딜러들로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3월에는 알렉, 지그문트, 안젤리카, 르토, 셀리아의 기용률이 안 그래도 낮은데 더욱 낮아지고 있고요. 최근 다크호스로 떠오른 딜러는 레비아입니다. 길이 메인 대상 250% 데미지에서 450% 고정됨으로 바뀌어서 사월에 뜨고 있는 마모니르도 한 번에 죽일 수 있고요. 해오면 연구 지속받는 피해량 감소가 65%로 늘어남으로써 생존력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10강 시에는 범위가 대십자로 늘어나서 캐리도 가능합니다. 1편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 하고요. 다음 2편에서는 단일 용병이 아닌 어떤 조합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로열 길드원 분들의 수다와 함께하고 있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